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이입니다 <웃음> 오늘은 오랜만에 시오와 함께하는데요 내일은 무슨 날? 크리스마스 이브 데이트하는 날? 노 스토커즈 할인 쿠폰 써서 싸게 쇼핑하는 날딱 25일까지 추가 24% 할인 쿠폰을 받아왔는데요 한 제품만 먹냐 노노 장바구니 전체에 먹습니다 추워 죽겠는데 뭐뭐 뭐, 어디 나가요 그냥 어? 따뜻한 코코아 한잔 다가지고 어? 저랑 같이 쇼핑합시다 <웃음> 그럼 저라면 이 24% 쿠폰을 어디에다 쓸까? 한번 보러 가실까요? 스토커즈 오늘은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들로다가 새 착장을 만들어서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룩은 제가 좋아하는 룩이지만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습니다. 니트에다가스웻펜츠를 입어주고 거기에다가 쇼커트를 매칭해주는 거예요. 최근에 이 디그레 레드 컬러 니트가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컬러감 자체가 묵색한 톤의 레드로 뭔가 방전 맞지 않은 레드 컬러감이라고 할까요? 일반적인 니트와 실루엣이 조금 다른 제품인데요. 몸판 쪽이랑 팔 쪽이랑 짜임 자체가 다르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깨 쪽 패턴 자체가 되게 크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살짝 폴딩? 때는 실루엣으로 나오는데 이 실루엣 때문에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지만 이런 게감성이야 어? 이렇게 폴딩 게성이야 두툼하게 들어간 냉 라인도 굉장히 뽀짝했고 밑단 조임이 없는 툭 떨어지는 형태여서 저는 좋았습니다. 맷트덤가 티가 나질 않아. <웃음> 터치감은 매트한 울 터치감으로 부드러운 편에 속합니다. 여기 에 매트 슬랙팬츠 는스토커지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브로만의 슬펜팬츠 이 기본템 스웨팬츠로 추천드려요 코지하듯 쇼커트랑 매칭을 했을 때 너무 수리한 감성이 나지 않도록 컬러를 블랙으로 스웨팬츠의 활용도가 캐주얼 꾸안꾸룩에 좋아가지고 요런 24% 쿠폰을 영어쓸수 있을 때 기본템 같은 거 쟁여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팬츠의 코트를 입는다고 요런 게 꾸안꾸 그 갬성 코디 제가 요즘 많이 입고 다니는 스타일 중 하나예요. 비디티의숏핏 코트는 엄청 오버 사이즈로 나오지 않고 정핏 느낌으로 나오고 총장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수업 팬츠랑 매칭을 했을 때도 안에 이너가 레이어링 된 것도 보이고 제 기준 딱 응? 제가 원하던 룩이었어요. 전체적으로 수업 팬츠를 활용한 남성미가 살짝 느껴지는 갬성 코디. 그리고 이 코트 지금 셀프매기면 가격이 반타자이더라고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그리고 여기에 좀 허전하다 싶으시다면핑글래스 장갑 같은 것한 이렇게 무심하게 툭 하나 해주는 거죠. 라무랭의 핑글래스 제품인데, 사이즈가 나오더라고요. 1, 2 사이즈. 근데, 이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 매니저는 1 사이즈로도 되니까, 이 사이즈는 손이 정말 크시거나, 두툼하신 분들도, 어, 맞을 제품이라고 추천드리고 싶네요. 개인적으로 겨울 쇼핑이 끝나셨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그마한 액세서리류를 노려보시는 것도 추천해요. 스토커스. 자 다음 룩은 좀장난꾸러기 시티보이 느낌의 룩? 하지만 실루엣적으로 너무 과하지 않은 적당한 사실은 얼마 전에 지나가시던 분이 이렇게 입어주셨는데 자꾸 눈이 가더라고요 그걸 고대로 벗겨봤습니다 후드에 플리스를 레어링 해주시고 거기다 바시티 자켓을 이렇게 레어링을 할수 있다면 겨울에도 바시티 자켓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할인 쿠폰을 꼭 겨울템에만 쓴다는 그런 법은 없죠? 가계절 가능한템을 구매하셔가지고 너무 어? 봄 준비했나? 제품들을 살펴보면 안에 좀착 감기는 니트 들을를 찾고 있었는데 시오키 제품이 눈에 띄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냥 후드티를 레이어링 해주셔도 좋지만 좀더 포근하고 코지한 느낌의 니트 후드 하나 갖고 있으면 레이어링 하시기 진짜 좋거든요. 게다가 이 제품은 두껍지 않은 제품으로 레이어링 완전 가능. 그리고 일단 가격대가 3만 원까지 떨어져가지고 개케이 <웃음> 거기에다가 비열디드 플리스를 가져왔는데요. 요템은 계속 문양을 받던 아이템이다가 이렇게 어? 할인으로 맞이하게 되네요. <웃음> 지퍼 손댓단 밑단에 컬러배색 라이닝이 좀 취향저격이었어요 좀 뽀짝한 컬러로 들어갔는데 이게좀 무드가 좋더라고요 캐주얼하면서도 포인트가 있어서 클리스 자체가 너무 후질근해 보이지 않아요 비어디드의 치노 팬츠인데 요 치노 팬츠를 저희는 활용을 많이 해요 제 기준 너무 와이드하지 않고 적당히 와이드한 실루엣이라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 어? 꾸안꾸룩을 연출할 수 있는 팬츠? 그리고 네이비 컬러로 준비한 이유는 SS 트렌드의 네이비 있다? 보이나. 그리고 바시티 자켓은 드림월드 캐시미어가 10% 들어간 바시티 자켓 제가 좋아하는 건 과하지 않은 거 그래야 유행도안 타고 좀 오래 입을 수 있더라고요 너무 오버한 실내에서 나오지 않아서 전좀더 좋았습니다 컬러도 무슨 색이든 다 받는 그레이 컬러인데 그 그레이 톤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디자인적으로도 깔끔하고 터치감적으로도 굉장히 매끈매끈 부드럽더라고요. 이런 거 하나 쟁여놓으시면 오래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고 지나갔던 그분 있잖아요. 그분이 여기다 비니를 쓰셨더라고 그래서 따라해봤죠. 나무링의 숏비니 유명한데요. 사이즈가 1, 2사이즈로 나오는데 저희 매니저한테는 2사이즈가 조금 편하게 맞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포인트가 있어요. 그냥 비니 쓴다고 다가 아니야. 비니를 써주시고 그 니트 후드를 이렇게 써. 그게 감성 포인트. 그 지나가시던 분. 옷잘 입었어. 스토 마지막 룩은 과하지 않아요. 미니멀 캐주얼 룩? 슬랙스 포인트 카라 니트에 후드코트를 툭. 포인트 니트 어디 없나 하고 찾아봤는데 밀러 제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카라가 달린 모헤어 제품으로 스트라이프도 뽀짝하게 들어갔더라고요. 모헤어 제품이기 때문에 털 널림이나 좀 간지러울 수는 있겠지만 그 갬성 때문에 참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멋부리는 건 힘든 거야. <웃음> 거기에 아르반 슬랙스는 할인 가격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대면은 때. 다크 올리브 컬러감이 무게감 있고 좀 묵직한 톤으로 개인적으로 활용도가 굉장히 좋을 컬러감이다 싶었습니다 투석은무즈한 실루엣조차 마음에 들었고요 요 룩에만 활용할 게 아니라 여기저기 입기 편한 슬랙스를 찾는데 요 제품이 눈에 띈 거예요 두께감이 엄청 두껍지는 않기 때문에 뭔가 봄, 가을, 사계절 톤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 고른 후드코트는 오버캐스트 제품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이긴 하지만 뭔가 세일, 할인쿠폰 이럴 때 비싼 거 사야 뭔가 돈이 많이 굳는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요 코트는 원단감이 좀색깔라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줄무늬가 보이는 원단감이 저는 굉장히 뽀짝뽀짝하더라고요 엄청 각이 잡히고 딱딱한 코트가 아니라 좀퐁터툭 걸치기 편한 코트로 기장감도 길지 않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와이한실루에엉스레스를 입었다면 그거까지 보일 수 있는 그런 코트 요런 무게다가캡 하나 툭 써주고 거기다가 뉴발란스 같은 걸 이렇게 매칭을 해주시면 미니멀 뚜안뚜 시디보이 맛이 살짝 들어간 은근 모자 장깐 요런 악세사리들 분위기가 많이 바뀔 수 있으니까 악세사리 쇼핑도 진짜 추천드립니다 s o c k e r s 자 이렇게 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스토커즈 구독자님들을 위한 오쇼 24% 쿠폰 이 쿠폰을 어찌 쓸고 하고 제가 추천드리는 아이템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이거 말고 다른 제품들도 많으니까 시간 들어서 어, 후딱후딱 응, 아이쇼핑 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겨울옷 구매가 끝났다 하신다면 다계절 템 기본 템 모자, 액세서리 루도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겨울은 지나가고 언젠간 그런 템이 필요할 때가 올 거야 이 쿠폰은 딱 25일까지 쓰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잘 활용하셔서 현명한 소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뭐 25일까지 바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뭐 그분들은 뭐 안타깝게도 이걸 못 쓰시겠지만 데이트 퇴 <웃음> 하지만 그런 분들까지 챙겨드려야죠 26일에서 31일까지 스토카드 추가 15% 쿠폰이 나가니까요 이거 활용하시면 음 좋겠네요 데이트 재밌었냐? 자 그러면 모두모두 모두 미리 메리 크래 나가지 말고 추우니까 응, 우리 같이 쇼핑이나 합시다 여러분 뭐, 크리스마스 별거 있나요? 휴일일 뿐 안녕 <웃음> 너 크리스마스 때 뭐하냐?